고양 바리니 박물관. 형님! 아 좋아! 자 갈까요? 네. 가시죠? 네. 선도 그거 비운다 선도 쓰시죠? 네 일단 가는 길까지만 갈게요. 네? 자 여기서 우회전을 겠습니다 네. 아우 약간 따뜻하네달리는 바람은 확실히 좋은가? 네. 타경을 해가 안 나네? 해가 한 8시 9시쯤에 나가기. 네. 비가 오네, 비가 와. 아. 예전에 여기가 하도 막히길래 그 버스 전용차로 차로 약간 한 10미터인가 20미터 탔다가 바로 경찰에 의한 씨한테 잡혀가지고 잡히자마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웃음> 네 잘못한 건 알겠고 딱지요 네. 2만원으로 해드려요 벌써 넘는 4만원으로 해드려요 3만원 부탁합니다 <웃음> <웃음> 시티콤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간다야. <웃음> 나 혼자 간다. 아니 로디가 꼬리를 벌리고 그냥 가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아 우리 애들한테 속도 대게 건너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웃음> 아 돈이 불모 같은데. 아이고. 그게 좋 같아요. 어. 남편이 길 잡아주고 앞으로 들어오고 여기도 호흡이 잘 맞네. 어, 이거 뭘 해야 지 어. 아, 꽃. <웃음> <웃음> 비가 오네. 비가 와. <웃음> 네. 아, 오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쓸라면이차선으로 가야돼 아 맞아요 저 황포 나로서 진짜 이뻐요 어. 멋있어 뻥뻥뻥뻥 야 오랜만이다 이게 주유소 앞쪽으로 갑니다 얍! 여기 딱 신경써서 타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멋있게 자라야돼 어? 안녕 우와 왜이렇게 많이 눕지? <웃음> 아니요? 아 많이 눕은 아니여 어우 너무 많이 갔는데 아모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렌지 불러네 반갑습니다 오랜만 아 추웠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 고급이 고급이요? 네 아 네. 내덕에 넣어 주십시오. 신용카드 주유 중입니다. 신용카드를 녹색 노즐이 고급휘발유입니다.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녹색 노즐을 연료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기 조회기 노즐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투입하신 신용카드는. 수증이 신용카드 전해주입니다 신용카드를 끌지 마세요. 신용카드 전해주입니다 신용 위험한 상황은 연출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순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친구 앞이니까 내가 또이 친구가 내 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봐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런 거는 좀지향하고요 그리고 앞차 간의 거리를 꼭부붙부치십 장난스럽게, 저 팀에, 저 1m 내야 로고 지금 이렇게 고 여유있게. 오늘 이러 그러니까 여유있게 갈 거예요, 여유있 지금 가는 거는, 유명산 정상정상정상까지 정산, 가는 걸로. 정판이좀흔륭하다 저기. 음, 여기. 저 위에는 구름 잔 뜯겼겠다. 아. 자,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아, 여기 유턴. 와. 코너 깊어요, 코너 깊어요. 속도 줄여서 들어오세요. 야. 예. 저 오늘 오렌지 블러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네저저 어, 네, 자기소개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전통이 달리면서 자기소개 <웃음> <웃음> 네, 저는 나이고요 네 18년생입니다 어, 78년생이시면 올해 몇이신거죠? 42이신가요? 아네4 이요 네아 누구 누가? 용아씨랑 나이 똑같아요 아. 마흔 되시면은 고 되게 용안이시구나참담한 아, 마흔 마신지 몰랐는데. 네 용한님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죠. <웃음> 와왜 그래요? <웃음> <웃음> 나도 나도 나도 고분이란 소리 많이 듣는데. <웃음> 아니 여기 저 <웃음> 분이 왜 그렇게 됐지? <웃음> 손단용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웃음> 아, <웃음>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네, 말로만 듣던 아, 아리랑 아, 투어 잘 오셨습니다. <웃음> 아, 아리랑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가아니겠어 아, 아, 아, 아, 지금 로드마스터가 이상하게 막 빨리다 이거 지금. 아 로드 안 아, 보여요? 아저 아, 앞에 게 지금은. 앞에서 다리 여 있어. 아 닉네임이 오렌지님이라고 하셨나? 네 그냥 오렌지라고 불러주세요 네 오렌지 네 오렌지 그러면 앞에서부터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 이제 새로 오신 분 계시니까 손다영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손다영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벌써 오사... 끝냈 네. <웃음> 나이도 일기날수있겠자 <이러지, 그냥. 웃음> 다음분 안녕하세요 디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억농이기이기이 <웃음> 디엠... 아, 나... <웃음> 맞아요? 기업농이다 형님 네. 예, 예. 다시 하셔야겠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아, 브이크크 아, 브레이크 p What 아, o y o 님, 감사합니다. DM 강림이요네 DM 강입니다 아. w 뭐, h 회사, 회사원입니다. 하는 n 은 w 명 d o n 가고 있고요. I 네. 오늘 안전하게 o w I 다 네. 아. 네. 그 다음에 저 새로운 오렌지 블러고요 다음 분해 주세요. 아. <웃음> <웃음> 이가 코너도인사사니까 끝내준다. 일사. 드릴가 무비를 움직인다 지금. 듣기도 해야겠고. 자기 차례도 와야 되니까 <웃음> 지금 막 미치겠다. 막 <웃음> 아, 코너 왔다 갔다 걸어 막. 노면은 <웃음> 살짝 젖었지. 지금 뭐. 아. <웃음> 자, 불러님 다음은 누구시죠? 에일 님인가? 센터 코헨트 아, 달고 오신 분. 아. K. 저는 어 80년생 마운 돌입니다. 오 올도 막내인가? 막내네. 축하 축하. 지금 <웃음> 아, 안산이고요. 그리고 아 바린입니다. 바인이고 아이 바린이가 제일 멋있어. <웃음> 오늘 지금 저기 세파인도 달고 왔는데 지금 아주 힘듭니다 지금 볼깨랑 <웃음> <웃음> 지금 허리랑 손목이랑 너무 아파요 음... 저는 좀 적응해서 안태랑에 탈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스크램블로 타고 있는 그 작년에 그 제임 했입니다 10년만에 바이크 타다가 10년만에 어제 작년 가을, 겨울에 임무는 응. 시작했고요 여하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목소리 진짜 야, 좋아 어, 아, 목소리 진짜 좋다 목소리 진짜 좋아 와 감사합니다 수 형님이랑 세너로만 얘기해야지 야자 <웃음> <웃음>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인사할게요 네. 네. 어. 어저 닉네임은 리차드라고 합니다. 리차드 기호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웃음> 잠깐만도 우리도, 우리도 눈이 있죠 형님. 그래요?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아, 아 오늘 저기 안전하게 라이브게 하루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왔다. 감사합니다. 쏜다 형님, 노면이 어? 약간 젖었으니까 살짝 안전으로 네. 가시죠? 네, 천천히 가세요? <웃음> 네, 차도 아니, 또 어차피 빨리 못가? 어. 야, 응. 야, 지금 앞에 차가 돼있어서 한리갈수도 없죠? 맞아요. 맞아요. 손다 아. 형님, 어? 앞에 노면이 젖었으니까 어. 빨리 가 빨리 가서, <웃음> 빨리 해말 빨리야, 빨리 쓸고, 어. <웃음> 어, 이쪽은 날씨가 조금 맑아지는데, 더 늦게 드는데? 네, 천천좀 뭐, 저... 보이지? 네, 네,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어, 내가 어. 날려고야 돼. 하나, 응, 형당 하나, <웃음> 응. 하나 두고 이렇게 또, 갈수 아, 있나. 그래. 그래. 어, 여긴 너보니까 따뜻해. 따뜻한 남쪽 나라구만. 저는 열선 폈습니다 여성들이 켰습니다. 나열선했이생도도못하어있었어 아, 나도 잘도반대야 나도 대야, <웃음> 나도 따라 어어 <폈어> <웃음> <너무 웃음> 나도 잘했어. 나어 나도 잘어 나도 잘했했어야 날씨 어했어 날씨 좋어진다어어 <웃음> 유명산 넘으니까 좋아지네. 오, 온도도 2도 올랐어요. 오, 네, 야, 저 과학적인 멘트. 어? <웃음> 아까 열선 이, 얘기하고 이번에 온도 얘기하고. 에스테라잖아. <웃음> 역시. 성시 네? 어때요? 괜찮아요? 어어케이오케요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겠죠케 너무 힘들면 한 번씩 케이오 타자 <웃음> 아, 이오케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고통을 맛보도록 하지 아 타셔봐, 한번 타셔봐야 됩니다야 <웃음> 젊으니까 저렇게 셔프인들 날고 타는거지 아 맞아요 아, 언제 타보겠어 우리는, 우리는 30분, 5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30분만 타도 충분관안돼 집중할... 어.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 막 얘기했는데 마흔 둘이야 <웃음> <웃음> <웃음> 어디가서 정답 이기하기가 힘든 나이예요 우리가 아, <웃음> 제가 <웃음> 막내라니 어, 어디가서 형님 형님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 들고 다녀야 되지 주전자 들고 어, 막내려 했다 와... 그러네 아유. 민섭이랑 어. 동갑이지, 동갑이지 않나? 맞아요 민섭이가 8 0 2마 42는 한명도 있지 맞아 어아 그래요? 지난번에 민섭이랑 한잔하는데 되게 반가워 하더라고 취급시켰다고 음. 아 그래요? 에. 자기가 낭개래 해서 너무 행복하네 <웃음> <웃음> 선생님 앞에 참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아, 그래서 어.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 그런데 4월에 갔죠 우리 4월에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모르겠다요 사월에 네, 갔을 거예요. 우리 두달 두 정도 됐어요. 네, 들어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들어오셨나요? 들어왔어요?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비. 네. 아 지금부터 네비는 아, 네비 아까 도마치 찍었죠 도마치. 네. 도마치? 응, 도마치. 네. 도마치. 네. 도마치즈에 쟤라고 뜰 거예요? 아, 도마치즈에 뜨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시다 <목소리도> 오케이 이 차가 임시포장 왼쪽이 못이다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앞에 임시포장 <목소리> 경기는 음. 확실히 안, 안 좋다. 배려하는 아, 기이 아니고. 영화야, 아니. 나랑 잘해봐. 네. 네, 지나가십시오. 오케이. 내 뒤에 있어줘야 어. 돼. 오케이, 그 자리 좀. 한마디로 카메라, 카페레가 돌아갔는데요? 어? 그래? 맞습니다. 카메레씨 방향으로. 아, <웃음> <웃음> 아, 나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 찍은 가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씨, 이런. 와, 풍경사진 찍고 다녔네. <웃음> 어이가 없다 아, 렐루렇게 낮은 저렇게 낮은 이 코너를 딱 했어 아, 닫지 고맙습니다 이거네. <웃음>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난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 <웃음> 와. Ha, ha, ha, ha. 자, 반갑습니다. 아, 유하다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손다도 들어왔어요. 네, 저도 들어왔어요. 저, 저, 저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가 영상을 어? 좀 찍었는데 아, 네. 저희 그튜브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영상 써도 되나요? 아 혹, 혹시 뭐 이렇게 그거 올려주시고요. 네. 김포에 있는 한강 모터스 게러지에서 다니는 거거든요. 아 김포 한강 모터스 게러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외워볼게요. 예. 네. 번호몇번이요아 010. 잠시겠구나. 유튜브 유튜아 김포 유튜버라 안 나올 거예요. 오, 네. <웃음> 0188. 예, 네, 제가 지금 통화 중이어서 안될 거예요. 예, 네, 제가 전화 어, 한번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이거를 오른쪽 앞으로 깰까요? 네 계속 직진하면 돼, 계속 직진 먼저 슬슬 앞으로 가고 있어 계속해 먼저 준비되신 분들 계속 직진하시 먼저 가라 빠지는 게 낫겠다 천천천분이시니까, 자료 문득 물야되나로보다나왔라 우리 고만아 <웃음> 이쿠코에 가시라면 앞으로 멈출게 다야포폰하다 오, 깊은데요, 이게? 야. 아, 좋아, 좋아. 아, 재밌어. 오, 깊다. 아유, 무서워. 아,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오. 어. 이쪽으로 되는 게네 명씩. 아, 또 이렇게 단둘이 먹게 생겼어. 철저하게. 하죠게요. 아, 저도 갈게요. 아, 즐거웠습니다. 아,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어디로 가요? 네. 이전에 봐. 죽진이었는데 근데. 네비상 보고요? 무슨? 저러고 가면 안 돼. 괜히 빠지면. 길로 <웃음> <웃음> <웃음> 넘어가도 돼 길로 넘어가면 옛날에 사사도로 거기 나와. 여기가 지난번에 <웃음> 섰던 <웃음> 거기네. 아, 그러네요. 어디 가세요? 그럼 저렇게 갈까? 비행 이쪽으로 갈까요? 어? 서리 아빠? 응. 네. 그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네.